우와, 엄청 커. 대박. 우와. 골뱅이? 오오오. 와. 우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대박. 우호 우리 지금 어디 왔어요? 우청크대 수육장이야. 청포대로 나왔습니다. 너무 졸려. <웃음> 낮에는 처음이라서 저희가 맨 처음에 왔던 청포대 해수욕장. 그때는 촬영 안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펜션 잡고 놀때 한번 해루질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펜션에서 빌려가지고 장비 빌려서 그래서 놀았었는데 재밌는 기억이 좀 있었어요. 그때도 저게 처음 잡고 막 기뻐하고. 그죠? 응, 우리 그걸로 라면 끓여 먹었나? 응, 라면 끓여 먹었어.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월요일 낮이라 저희밖에 없습니다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잠좀 깨고 잡아보겠습니다 가자 아 오늘 미세먼지 많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서 신나게 잡아보겠습니다 잘 잡을 수 있습니까? 아직 잠이 안 깨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마스크 해제되는 날인데 그지? 응. 음.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끼고 왔어. 내 예쁜 얼굴을 못 보여드리잖아. 네 네. <웃음> 잠이 깰겠어요. 네네. <웃음> 오늘 간조가, 풀 간조가 9시. 저희는 지금 8시인데, 9시까지, 9시에서 9시 반 정도까지 신나게 잡아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뭐가 뭔지 알아야 잡지. 이런 건 개불구멍 아니야? 오.. 저쪽에 사람이 좀 있긴 있군 근데 우리도 예전에 저기서 잡은온것 같아 이런 건 뭐가 파고 들어가는 흔적인데 흙이 얼마 안된 건데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물로만 막파 보는 거죠 크네 <웃음> 힐링은 됩니다 갈매기들 막 떠다니고 오! 여보! 이봐 이보 대박 대박 대박 망골뱅이다 오! 여보 여보!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그치? 우와 오 맛조개 먹고 있었어 골뱅이랑 맛조개까지 1타입이 뭐왔느냐 진짜 크네 잘봐 그러니까 잘 보고 댕겨 왕골뱅이 봤지? 들어가다 잡혔다 맛조개 잡다가 나한테 딱 잡혔네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소똥같이 살짝 올라와 있어 그런 걸잘 봐야 돼 어 여기, 있다.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골뱅이 하나더 개대 오 진짜 크다 오, 오, 오. 봤지 어잡으란 응. 말이야 새우다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이봐 새우다. 난 저번에 그거 잡았는데. 잘 보시오. 그리고 저쪽 바깥쪽은 이미 애들이 숨어버렸을 거란 말이지. 그럼 찾기가 힘들어. 이제 물 빠질 쪽. 이쪽 근처에서 이제 애들 들어가고 있는 놈들을 잡아야 됩니다. 골뱅이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왕골뱅이 두 마리가. 오, 얜 진짜 크다. 그치? 오. 경치 죽입니다. 기가 막혀요? 아, 미세먼저만 없으면 기가 막히는 건데. 여기 동죽도 있다 그랬는데. 동죽 구멍도 어디 있을 건데. 그냥 열심히 소똥 같은 놈들 찾아. 엄마! 어. 골뱅이? 오. 오. 굿. 귀엽구만. 음. 황금까진 죽죽이어서 좋았는데. 이제 모르겠네. 어디 있는지. 소똥처럼 생겼다 했는데 소똥이 어느 모양이 소똥일까요? 이게 소똥일까요? No. 막 파봐야지 뭐 엄맹용 나와있는데? 어? 소라다 소라 소라 소라 설마 설마 설마 그렇게 애원하던 소라가 어, 있는 거.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대박 어. 오! 오 주먹만해 오! 드디어 영원하던 소라를 잡았습니다 캣캣 들, 놀랍다 들고 한번 찍어줘. 응, 음, 꽝이구만. 이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발견했구만. 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될것 같아. 조그만 소라. 엄청 조그마다. 있나? 오, 있다. <웃음> 못 먹는 거지만, 그래도 조그만 소라 발견. 어, 엄청 조그마네. 야,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덮어줘, 에이씨. 커서 만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소라도 잡고 골뱅이도 잡고 뭐느껴서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잡히는 거 보니까 어 이게 가망이 있어 역시 몽달청은 몽달청인가 봅니다 괜히 몽달청이 아니구만 와 얘네 숨으면 진짜 못 찾겠구나 아까는 대가리를 조금 삐쭉 내밀고 있어가지고 잡았었는데 아 진짜 이게 만약에 들어가서 흔적을 못 찾으면 그냥 꽝치는 거 아니야 와 어렵네 그래도 운이 좋아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땡큐 아 근데 기분은 좋네 하도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가 너무 흘러내리는데? 헤어 밴드를, 물을 누르는 용도로 써야겠네. 시작. 골뱅이 지금 세 마리, 소라 한 마리. 한 10분도 안 돼서 지금 얻은 결과거든요. 오우, 골뱅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골뱅이. 크죠? 와. 좋습니다 역시 소똥같이 살짝 뭔가 기어 들어간 흔적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살짝만 파도 걸리네 아주 좋구만 오! 이거 뭐야? 들어간다 어머 아니 새끼야 안녕 하하이, 맞쪽에 있었나봐, 맞쪽에 촉수다. 방금 약간 갑오징어 같은 거 봤어. 하하이, 맞쪽에 있었나봐, 맞쪽에 촉수야. 니 네, 맞쪽에 촉수야? 어 다양한 생명체가 있구만. 그냥 파보는 거야, 그냥. 파보면 뭔가 있겠지. 없음 말고. 없음 말고. 좀 희한하게 튀어나왔다, 근데. 파보는 거 아니야. 없음 말고. 이런데인데뭐 들어간 거 같다 싶으면. 파보는 거 아니야. 없음, 없음 말고. 말고. 이런데이런 데. 이런데. 혹시 있나 싶으면. 사보는 거지 없으면 말고 용왕님 감사합니다 오늘 꽝 안치게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거 고됩니다 파는 게 힘이 엄청 들는구만 톳시다 여보 톳 가져와서 뭐해 먹을 거야? 아니 아까처럼 소라 한 마리만 더나왔으면 좋겠다 잡으니까 재미가 있네요 힐링도 되고 어? 저기 소라 같은 거튀어나왔다 과연 과연 소라냐? 오오오오 오오.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오오오 대박 우오오오 엄청 고 대박 우와 우와 장난이다 우와 우리 새랑 오늘 신났구만 소라네 우와 우와 진짜 커 우와 장난이지 어. 우와 이거 주먹소라 두 마리 우리 새랑 오늘 완전 신났구만 뭐 돌처럼 딱 튀어나있길래 와딱 보니까 어. 와 설마 했어 근데 진짜 있더라고 <웃음> 그, 안녕하세요, 레지 라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웃음> 소환하던 소라를 잡았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오늘 좀 어신이 붙었나? 해신인가? 해산물신? 아주 좋구만 난 아직 감이 없어 난 뭔지 모르겠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 헤어밴드 비켜서 히피 같지 않아? <웃음> 아니 그냥 지금 거지 같아 동냥해야될거 같아 어 그지라도 좋아 그지라도 좋습니다 잡으면 그만이지? 잡으면 내가 와 잡은? 그렇게 소망하던 소라를 드디어 두 마리나 그것도 보통 소라던 이주목소라를 대박입니다 이게 골뱅이가 들어간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여관에서 찾기가 힘드네 나 같은 초보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아그 어. 와중에 우리한테 잡힌 건 눈먼 놈들 음잘 도망가지 그랬니 낮에 왔는데도 소라를 봤다는 거 신이 주신 축복입니다 진짜 용왕님 감사합니다 몽달청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넌 뭐냐? 넌 뭐냐? 해삼인가? 넌 뭐지? 오 해삼인가 본데? 오 해삼은 아닌데? 해삼인가? 잘 모르니까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안녕! 아나이 파도 소리 너무 좋아. 해루질 할때 이렇게 들리는 파도 소리가 와 사람 녹여줍니다. 녹여줘. 진짜 일상에서 지친 것들 싹다녹여줘 이것도 갖자. 오, 설마, 이거까지, 설마? 설마? 오우, 오우, 오우, 대박, 대박, 대박 사건.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야 <목소리> 여러분, 야, 몽달청은 사랑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아이,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네. 우와, 진짜 대박입니다. 우와, 반쯤 들어가고 있어서 못볼뻔 했는데, 딱 어떻게 제 눈에 걸렸습니다. 굿! 주목소라를 내가 잡는 날이 오다니 드디어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인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몽달청 미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느낌이 오늘 아주 좋습니다 만나님은 저기서 뭐 하시나 모르겠네 안나온다 툴툴 대고 있는데 만나님이 잡아야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만나님을 잡게 해 드려야 될 텐데 어이 불가사리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지금 중간쯤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예전에 왔을 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철이 아니라서 그랬나? 넓긴 엄청 넓어요 여기는 진짜 이것저것 막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분리 다 보겠어요 막 걸어 다녀야 돼 저는 계속 좀 걸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신랑이 다 잡고 저는 못 잡네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오호 조개 조개 거의 동죽인가? 어이 동죽인가 봅니다 동죽 동죽 와이 구멍이 뚫리려고 했던 거니까 누가 불을 쪼았나? 일단 살아있는 거 같으니까 가져가 보겠습니다 떡죽입니다 떡죽에는 오늘 안 가져가겠어요 왜냐면 손질이 너무 힘들어요 맛도 안 나고 넌 오늘 패스 이건 뭐냐? 건 뭐냐? 이거 딱 뭐야? 오, 이 징그러워 새우 숨어있습니다 새우 보이시나요? 새우? 새우. 새우도 왜 숨어있었나? 새우 보이시죠? 와, 이 넓은 바다에 햇빛 받으면서, 야 반짝반짝 아주 여가막히죠뭐 먹니? 헤이 가르메기, 뭐 먹니? 어디 가니? 뭐 찾으러 가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물 마십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안녕 이 넓은 바다에 새똥이 있다 아오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아 심쿵했잖아 우와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우와 <웃음> 아까 지나온 쪽인데 우와 또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굿와 진짜 크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뭐야? 뭐야? 진짜 이게, 이게 전형적인 소똥. 소똥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한 마리가 아니야? 우와, 애기. 우와, 또한 마리.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와, 우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와, 두 마리. 개꿀. 와 오늘 진짜 내가 날이네 와와또한 음, 마리 우와 와 여러분 오늘 제가 뭔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와 설마 또 있나? 어 설마 또? 설마? 설마? 오 설마?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떡조개까지 <웃음> 떡조개까지 여러분 우와! 오늘 진짜 제가 뭐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용왕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용왕님 야 이거 내가 유튜브에서만 봤었지 내가 이걸 직접 경험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설마 설마 그 심쿵이 여기서 밀려올 줄이야 이거 뭐 있니? 어우 이거 뭐 있어 <웃음> 오늘 진짜 걸렸다 하면 다 대박입니다 우와. 어마어마하죠? 맛있어. 오늘은 제 날입니다. 여기 또 있네. 여기.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 마리가 아닙니다. 자, 하나. 맛조개를 시식하고 계셨어요. 맛조개를. 맛조개를 시식하고 계셨습니다. 골뱅이님께서. 여기 있다. 또 있다. 여기 있다. 나 이런 거잘 보네. 내가 골뱅이 체질이네. 이거 보시죠, 여러분. 100% 있습니다. 100%. 그렇지.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아름답습니다. 저거, 저기 있다. 저거 100%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야 이거, 이거. 우와, 한 마리. 두 마리. 우와.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주먹 골뱅이. 문제 좀알것 같습니다. 와. 보통처럼 생겼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몽달청은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와 여기 또 있다. 아 보십니까? 음 100%입니다. 아우 아우 와와 그냥 와, 주먹이 아 오늘 미쳤다. 미쳤어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야. 동주까지 서비스. 잡았냐고? 미쳤어? <웃음> 여보 미쳤어 이거 나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오, 어? 어떻게 저만큼을 잡았어? 오, 대박이야 대박. 어디서? 저쪽에서? 오, 오, 오. 흔적이 달라 아예 나가 그, 골뱅이 봤었을때그 느낌 같긴 한데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골뱅이 잡으러 가자 지금 몇 시나 됐지? 9시 36분 가자 이제 아까 그 말미잘같이 생긴 거파 봤는데 우후 여기 보세요 우후 미안하다 다시 들어가라 나는 골뱅이 새끼줄 알았네 돌려보는기없어응 음, 미안하다 다시 들어가라 오늘의 조가입니다 우와 주먹소라 4마리 골뱅이 주먹골뱅이 하나 둘셋넷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잡았습니다